운칠기삼이란 말이 운의 영향에 의해서 더 빛이나 영향이 있는 사람도 이런 적절한 운을 만나지 못해서 참 답답하게 사는 사람도 많이 있다. 누군가는 그렇게 살고 있다.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대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만세력을 이제 열어보시면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밑에 보면 대운이라고 있고 숫자 이렇게 적혀 있는 부분이 대운이고 또그 밑에 보면 세운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 여덟 개 글자 연주 월주 일주 시주에는 연간 연지 월간 월지 일간 일지 시간 시지 이렇게 해서 팔자 여덟 개의 글자가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해석하면 바로 나의 성향. 나의 기질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되고 대우는 10년 주기로 구성되는 환경의 변화입니다. 숫자를 보시면 숫자가 다 다를 건데 사람마다 이제 여기 숫자가 시작되는 나이가 다 다르고 뭐 어떤 사람 1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7인 사람도 있고 9인 사람도 있고 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법에 의해서 나온 숫자인데 여기서 나이를 의미하고요. 그 주기를 보면 10년 주기로 적혀져 있을 겁니다. 10대, 20대, 30대, 40대 이렇게 쭉 적혀져 있고, 어, 이것은 이제 10년 주기별로 어떤 환경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내가 태어난 성향이나 이것은 이제 여덟 글자를 가지고 해석을 하시고 여기는 태어날 때부터 갖고 나온 나의 성향이라고 보면 이 대운이라는 것은 바로 시간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는 에너지입니다. 10대는 나는 어떤 환경에 살았고, 20대는 어떤 환경에 살았고, 뭐 50대는 어떤 환경에 살 거고, 칠십 대는 어떻게 환경에 들어올 거고 이런 것들을 글자의 해석으로서 알수 있는 그런 게 바로 대운이라고 하고요. 세운은 바로 해설자 올해는 무슨 해죠? 올해는 기해년. 내년은요. 내년에는 경자년. 이런 식으로 이제 만세력에 의해서 그 해마다 들어오는 기가 다르게 됩니다. 기해년 이렇게 되었을 때 돼지띠죠. 해가 돼지띠인데 천간의 기가 토가 됩니다. 그래서 토가 좀 누른색이죠. 토는 누른색에 해당이 되므로 황금돼지 이렇게 얘기를 새해에 많이 들었을 겁니다 경자년 이렇게 되면 이제 자는 짓띠를 의미하는데 경금을 가지고 오니까 경금이 흰색이거든요 그러면 흰지라고 하겠죠 그래서 새해가 되면 흰지해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옛날에는 특정한 띠만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경오년, 병오년 이렇게 해서 경오년, 백말띠 병오년, 적토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해마다 이렇게 색깔과 띠를 결합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런 게한해한 한 해의 흐름을 가지고 그 기운을 얘기하는데 기해년의 에너지 또 경자년의 에너지 이렇게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이 대운과 세운을 만나면서 어떤 해를 만나면서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 반응에 의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고 좋은 일이 발생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내가 태어날 때 생긴 모양이 군함으로 생겼다 군함으로 태어났다 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이 군함이 내네 여덟 글자의 모습이라고 보면 이대운은 군함이 항해를 해야 되는데 바다를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바다를 만나지 못하고 어디 뭐산기석에 접박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대운이라는 것입니다. 바다를 만나지 못하고 산기 속에 딱 군함이 박혀있을 때 아, 군함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죠. 얼마나 참 답답하겠습니까. 네, 이런 운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다를 만나서 나갈 때 아, 정말 이제 배로서의 가치가 살아나면서 내가 세상에 또 알려지고 또내 역할을 당당하게 해내고 하는 그런 장소를 만나게 되면서 빛이 나겠죠. 그게 환경을 만났다. 그런 대운을 만났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군함이니까 평화시보다 전시가 훨씬 더 빛이 날 겁니다. 그럼 전시가 되었을 때 군함은 정말 권력을 가지고 뭐 호령을 하는 그런 입장에 서면서 더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환경, 어떤 그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사실 어떤 현상, 현상학적으로 내가 이제 무엇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때로는 정말 내가 역량 있는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적절한 환경을 만나지 못해서 답답한 상황이 있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조금 부족하게 태어나도 그게 받쳐주는 환경을 만나서 어떤 자리에서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운이 좋아서 내가 그러한 자리에서 내 역량 이상으로 뭔가를 하고 있다면 다들 내가 잘나서 그랬다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훨씬 더 역량 있는 사람도 이런 적절한 운을 만나지 못해서 참 답답하게 사는 사람도 많이 있다. 누군가는 그렇게 살고 있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운칠기삼 이란 말이 내가 가지고 있는 기가 운의 영향에 의해서 더 빛이 나고 빛이 나지 못한다라는 의미도 들어 있기 때문에 그 운의 흐름의 에너지가 참 영향을 많이 준다. 제가 경험을 해보면 내 구성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운에서 잘 그것을 받쳐주는 사람이 훨씬 살아가는 모양새가 더 폼나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운좋은 못 당한다 라는 말도 있는데요. <웃음> 그게 바로 이제 대운 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대운 이라는 것은 지금 오래 살다 보니 뭐 100세 뭐 산다 하죠 그러면은 이 10, 10개 이상의 우리가 대운을 만나면서 어, 앞으로는 뭐 이런 굴곡 이제 항상 이런 그대운은 굴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피크에 있는 시기도 있고 조금 밑으로 떨어지는 시기도 있고 이거는 이제 오래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다 만나게 되는데 지지가 12개 니까 12번의 다른 길들을 우리가 가게 되면서 만나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냥 오 60대 이렇게 이렇게 60대 되면 수명이 짧아서 정년퇴직하고 뭐또 빨리 죽고 하느라 한반 정도밖에 못 쓰면 좋은 것만 쓰고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앞에 나쁜 것만 쓰고 가는 사람도 있었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 번은 다 겪고 간다고 라 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인생 설계를 해야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대운의 흐름을 인생 설계하는 데 적용을 한다면 훨씬 우리가 안정감 있는 설계를 할수 있고 또 내가 힘을 내어서 무조건 해야 될때 조금 물러서서 액션을 그만두고 자기 성사를 하거나 좀 기다림의 시간을 가져야 될 그런 때도 있다라는 것을 알고 시간을 쓸때 훨씬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아, 그렇게 생각해 볼수 있죠. 강태공 아시죠? 강태공이 낚싯대를 들이우고 그 똑똑한 사람이 왜 그렇게 했냐면 때를 기다리느라.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넓에 빠진 줄도 모르고 호우적거리다가 훨씬 더 넓에 더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대운에서 알아볼 수 있는 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맞닥뜨려지는 환경들을 대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운은 사람마다 다 다르고 이 대운의 글자가 다 다르게 적혀있고 또 숫자도 다 다르고 그러니까 대운이 시작되는 시점도 다르고 어쨌든 그 흐름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마이웨이, 나만의 길이다. 사람마다 나의 대운의 길이 있다고 라볼수 있고 또 세운은 어, 우리 온 국민이 똑같죠. 어, 올해 기해년이면 내년에 모든 사람이 경자년의 기운을 맞이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대운과 세운의 관계 이런 것을 통해서 어 나는 어떤 환경 안에서 지금 예 움직이고 있느냐라는 건데 어 이것은 이 대운과 세운은 사실 운이라는 개념이면서 내가 예를 들어서 대운에서 인성 정인이 들어왔다. 뭐 변인이 들어왔다. 이렇게 해서 인이 들어올 때는 왠지 모르게 공부를 하고 싶고, 자격증을 따고 싶고, 집을 사고 싶고. 뭐 이런 마음이 동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린 보통 생각해 볼때 운이 들어왔다면 내가 그 운에 막 집에 당한다고 생각 드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거기에 해당되는 이때까지는 찾아보지 않다가 그쪽에 파장을 잡으면서 거기에 마음을 쓰게 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른 뭐 IMF로 모든 게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그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그 에너지를 거기에 대한 파장을 잡으면서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고 또안 보이던 것이 그때 거기에 해당되는 그 대운에 해당되는 IMF로 중에서 해당되는 것에 내가 관심을 가지게 된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일단 이제 그런 식으로 대운이라는 것은 흐르고 있고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어, 나는 이제 팔자, 여덟 개 글자, 나는 어떻게 생겼으며, 그리고 이 대운은 나는 나의 마이웨이는 어떤 식으로 흘러가느냐. 뭐 이것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나의 미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떤 환경을 맞이하는지 이게 굉장히 궁금한데, 이제 그런 것을 알게, 알기, 알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가, 이 여덟 글자의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한계점은 있지만, 어, 텀텀이 좀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